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응?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요. 예? 이 세상에 몇십년 살아 죽는 뿐이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예?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 안기라이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바람에 날아가는 안개예요.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귀합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영혼이 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응? 예. 육신의 생명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그걸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고 이 땅의 몇십년 생에는 그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준비기간 그런데 예?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예. 오로지 육신의 소욕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예? 죽음은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6기 19장 2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제일 한번 보세요. 이 나의 가죽, 육체를 말합니다. 왜 이게 썩습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장이 계속 펌프질합니다 하루에 10만 분 이상 이 심장이 뛴대요 그평피 가지고 피를 온몸에 돌리는데 피가 머리에서 발까지 한 바퀴 돌아오는데 1분 얼마나 빨리 돌립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늙어 죽던 병으로 죽던 육체 그러니까 무슨 사고로 육체 조직이 파괴되면 심장이 딱 멎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진단을 내리죠 그럼 더 이상 피가 돌지 않아요 그럼 이게 금방 썩어요 금방. 아무리 잘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구덩이가 파먹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밖에서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 육체밖에 나가는 게 뭘까요 영혼입니다 이내 손이고 내 발이고 내몸대가내 내 얼굴이고 내 껍데기요 팔이 잘려도, 다리가 잘려도, 눈이 빠져도 나는 있어요. 어디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나. 육신은 죽어도 죽지 않는 나. 하나님이 보시게 그토록 존귀한 내가 이 속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이껍데기요내 껍데기. 응? 예. 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전도서 12장 실제로 보면 헐건 여진의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네? 그래서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갈때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만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 준비 되세요? 네 아호서 4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 응?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제가 한번 신문에 보니까 그 소리내서 40년간 의사생활 하신 분이 환자들 중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러 사람 만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이 얘기를 쭉 듣고 그것을 메모해가지고 정리해서 시문에 낸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은 사람이 삶에서 죽음이 이나는 시간이 약 5분에서 15분 동안인데 이때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육신을 빠져나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내다보게 된다고 했어요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자기 죽은 육신을 본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섯 사람 만났어요. 일대일로 뭐 비슷하게 들은 것은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직접 예. 목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은요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살았는데 그 할머니 제가 얘기 해 주세요. 여기 수원 근처에 반우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그 어느 장로님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동네의 남자분 한분 만났는데. 병으로 죽었다가 사, 살아났대요 살아났대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 죽은 시체를 자기가 봤대요 꿈이 아니고요 자기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우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실제 이사람 살아났어요 제가 모스코바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자기 죽은 시체를 봤대요 그 여섯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예, 죽은 후에 자기 시체를 내다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제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의그 영상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의 산세.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orry. He's deceased. Oh my god. don't oh know. Estrada. 그런데 oh. 사망 <laughs>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 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스타는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이랬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미국의 의사인 레이먼 드 무디가 1975년에 발표해 베스트셀러가된 사후세계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었다. 사후세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n 누웰 씨의 흥미로운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보시죠. 산장으로 떠오른 다음 터널을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아주 평화롭고 빛으로 가득한 세계가 보였어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가 죽었어 죽었다고 응급구조대원이 운전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 나는 응급구조대원 뒤에 서서 내 죽은 육체를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천장에서,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 서이 허양 혼입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여기가 형님들은 이운목에서 돌아앉아서 또 물고 오게 그래서 얼굴은 못 봤거든 내 죽은 시체만 봤지 얼굴은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입을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팸레이놀즈는 의사가 외파형 더으로 자신의 두개구를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대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야 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직기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시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봤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 이에 대해 학자들은 뱀 레놀즈가 네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임사체험을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 예? 사람들이 그냥 들어 넘기기는 농담을 얘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은 죽었는데 영혼이 천사들에 빠뜨려 낙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서 불가운데 고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건너편에 세계가 있습니다